ISTJ에게 선톡은 꽃에 물 주는 행동과 같습니다. 그 꽃이 향기롭고 자신과 잘 맞는다면 ISTJ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. 아무리 ISTJ가 선톡에 둔감하다고 해도 너무 일방적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열이라고 열공하는 ISTJ라고 해도 1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안볼 수는 없습니다. 즉, 12시간 넘게 답장이 안 온다면 ISTJ의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. 설령 답장이 와도 영혼이 없거나 단답형이 이어지면 빠르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잠들기 직전 취침 인사하고 입치하는건 제외입니다.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입집당한 게 여러 번 있었다면 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입니다. 이땐 상대방도 이 대화의 필요성을 많이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역시 대화 종결 후 안익십 하는 건 제외입니다. 하지만 맥락 없이 갑작스러운 안익십이 반복되는 건 카톡에서 숨기기 또는 차단된 수준과 같습니다. 이 경우 또한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세상에 좋은 ISTJ는 또 많이 있습니다. h a n 시 l 하 o s h i Chunghajushi Yasagem s e e d a